안 되겠어. 이번법밖에 없겠어. 진짜. 간다. 아우 진짜 아우 뭐야 지금이야. 하나 땅콩이. 아잘 잤죠? 아 어짜.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. 박사님, 아 맞다, 박사님! 박사님 포켓몬이요. 박사님, 오 박사님 안녕하세요, 박사님 안녕하세요. 어 그래, 코봉이왔냐 박사님, 저는 최고의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예요. 잠깐만, 어 얘들 뭐지? 어? 얘들 S C P들이인데 얘들 뭐예요? 어, 아 이번에 우리 포켓몬에 새롭게 추가가 된. s c p 몬니란다 어? 저는 s c p 모니터 좋은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어, 그래 자 먼저 68위부터 와 68위야 <웃음> 아이 아이는 방어력이 기가 막히지 공격력은 상당히 낮긴 하지만 죽질 않잖니아 그렇긴 하네요 드드라다 그러면 SCP-096은요? 어 SCP-096 사이 가이는 어, 대처 능력이 좀 떨어져. 초반엔 약하지. 하지만, 카운터가 있지, 카운터. 아, 그렇군요. 와, 공구는 또확대이는데 아, 그러면 얘는요? 땅콩이는 방어력은 좀 떨어지지만 공격력이 좀 대단하지. 어, 아, 내가 봤을 때는, 173, 얘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자, 코봉아, 네가한 번, 뭐 골라보도록 해라. 와, 고민되는데. 아, 저는 그러면, 땅콩이로 할게요! 여! 왜? 하지마 아왜나 너로 할 거야 주인이 코가 너무 못생겼어 너무 크고 싫어 그래서 얘, 얘 봐라 진짜. 누가 얼굴 지적질이야 쟤 누구한테 아하하하 <웃음> 아니 고봉아 네 아직은 친밀도가 좀 낮은 거 같다 어, 땅콩이랑 어, 좀더 이렇게 잘 해서 어? 어, 친해질 수 있도록 알았지? 아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켓몬 트레이너가 꼭 진행할 도감을 너한테 넘겨주마 야, 도감이야? 자 받아라 와 도감 자 멋진 트레이너가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야나 고가 가자 가자 빨리 와아이가 아이 자, 빨리 와 에이, 알았어 에이. 자 최고의 마스터가 됩시다 에이. 지금부터 우리는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한 모험을 떠날 거야 아,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친밀도를좀 확인 좀 해보자 자 보자 친밀도 친밀도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낮습니다 어? 야 너랑 나 친밀도가 낮다는데? 뭐 어쩌라고? 너 이러니까 칠수 없는 거야! 아니지 잠깐만 내가 너무 뭐라고 하면 안돼조은말좀 해주자 아. 아이고 잘생겼다 웃기고 어. 네요 안 통하는데? <웃음> 야너 진짜 얼굴 BTS 같아 BTS 정국 난 가만히 있었다 넌 나중에 테러다귀를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와너 땅콩이 못매봐너 <웃음> 그거 알아? 너! 아이유 닮았어 <웃음> <웃음> 아이유! <웃음> 친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야 요거 너 그런거 좋아하는구나 아이유런거 아 나는요 아이유 좋은 거. 아, 노래는 됐고 자 어쨌든 모험을 따라 보자 어 그래 출발 가자 빨리 와 빨리 빨리 자 일단은 상록시티로 갈거야 상록시티 알지? 어 알아 어? 야 꼬리선 아이 야 레벨 5 오. 레벨 5 정도야 뭐 지그재그리 파이 레벨 8 레벨 8적 도무 웃기지 응. 아야 맞네 그치 야 땅콩아 너 이길 수 있겠냐? 허허허 <웃음> 껌이지 껌참 <웃음> 제발아 좋아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볼게 알았지? 어휴 걱정하지 마서 어? 응? 야 꼬레 저리가 싫은데? 하하 <웃음> 이놈봐 야 땅콩아 너의 능력을 여기서 한번 보여줘 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위로 나와있어 와좀 멋지다 너자 가라 짤콕이 어 덤벼러 어? 에이, 그렇다면 째려보게 어이,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운걸 어. 오케이 그러면 뒤를 살짝 돌아보는 척 하다가 다시 째려보게 어이, 정말 부담스러운 얼굴인데 제가 공격한다 야! 음. <웃음> 자내 네 차례지. 한 바퀴 살짝 돌다가 꽃 냄새를 맡는 척하다가 째려보게 아, 아, 아, 아 부담스러. 워 얼굴 나무 부담스러. 하하하하, <웃음> 이겼다. 우와, 야, 너 진짜 멋지다. 배고도 아닌 거야 지금. 자 여기가 상록시트라는데야 에, 저기 주인, 어이, 코주인. 뭐? 왜왜왜? 왜, 왜? 나 센터 중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센터? 그래 따라 들어와 고생했어 그래 자 들어와 일로 어서오세요 포켓몬 센터입니다 아가로수 누나 안녕하세요 어? 코봉이 어, 왔니? 어 근데 저 못생긴 쟤는 누구야? 아 얘요? SCP몬이요 SCP몬? 예살다살다 못생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코봉아 <웃음> 네 누나 여기 정신과 치료가 안돼제 정신과 보내봐 봐 뭐... 아이 누나 얘가 지금 싸워가지고 체력이 좀안좋아야좀 고쳐주세요 어? 알았어 잠깐만 으자 치료 다 됐습니다 네 누나 감사합니다 에 네, 고맙수다 야 고맙수다가 뭐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수다 빨리 나와 알았어 야 회색식 들어가서 우리 관장한테 도전해보자 어? 자신 있어 어? 어, 독침붕이다! 야, 야, 야, 야, 너 독침붕 상대할 수 있겠어? 아이 간지러워, 간지러워. 나와봐. 어, 자, 자, 그래. 자, 그럼, 일단 콩이 공격하라! 예! 안녕, 나는 독침붕이야. 너는 뭐니? <웃음> 어르서 야, 담병 독침붕! 내도개맞고 기절이 나지 마 어때? <웃음> <웃음> 야나 석구상이야 안 뚫려 이 바보야 점프해서 노려보기 아이 부담스러운 얼굴인데 내 독침을 다시 받아라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잠깐만 이게 너무 아픈데 아, 안 되겠어 아, 온몸에 힘을 주고 저 독침붕에 독침을 부러뜨려야겠다 <웃음> 오 간다 나의 마지막 인력이다 유 어내 집! 어내집 부러졌어! 어머! 어머 내 엉덩이! 어머! 내집 부러졌어! 내가 졌다! 야딱 공항 완전 잘했어! 어? 도감이다! 축하합니다! 레벨업 되셨습니다! 목걸기 스킬을 배우셨습니다! 우와! 야너 공격력 생겼어 목걸기! 아 진짜! 내천공이제아 목걸기 좋아 좋아! 자 가자! 회색 시트로 출발! 에, 아, 가지가 <웃음> 아, 양도 목을 꺾어버릴까? 야, 근데 너 관장 이길 수 있냐? <웃음> 지금 이래 버리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? 야, 자신감 뿜뿜인데 너. 내디어다 왔다. 야, 너잘 싸워야 돼? 에, 걱정하지 마. 아, 자기 사건 아, 반갑다. <웃음> 어디서 듣보잡인 s c p 모노 데리고 와. 이거 <웃음> 과연 나를 이길 수 있을까? 그거야. 싸워 보면 아는 거겠지. 너 자신 있지? 네. Yeah. 한번 붙여보자. 자, 신 있지? 네이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이 에이! 에이이 아! 이거 <진짜. 놀라> 아! 이거나이 에이! 이 에이! 에이! 이 애초에. 음? 아, 음 뭐야 이게? 아, 뽀뽀를 왜? 야 정찰이야! 음? 어, 어, 아우 야 역겨. 아안 되겠어. 이번법밖에 없겠어. 우와 이겼다 우리 땅콩이가 이겼다 봤지 에이 운이 어때 우리 땅콩이 그래 내가 졌다 자 받아라 회색 배치자 우와 회색 배치 우와 하하 <웃음> 멋진데 이거 하하하하 <웃음> 아이고뭐 진짜 마스터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돼야지 어쨌든 고맙다 우와 자 간다. 가자 가자 에 같이 가아 빨리 와에 어? 우박사님이다 네 여보세요 박사님 아이코바 어서 포켓몬 센터로 와봐 뭐 어, 왜요? 너에게 새로운 SCP 포켓몬을 주마 아 진짜요? 허, 그 포켓몬 어떤 건데요?